안녕하세요 도치라이프의 도치입니다 오늘은 양주에 있는 하늘 캠핑장이 왔습니다 하늘 캠핑장 사이트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캠핑장 바로 올라오시게 되면 은 좌측으로 B 사이트가 있고 우측으로 A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 좌측에 있는 B 사이트부터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빗사이트는 전부 파쇄석 사이트 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텐트를 앞에다 치고 뒤에다 차를 대는 형식으로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앞에다 텐트를 치고 뒤에다 차를 대는 형식은 모든 사이트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빗사이트에서 보는 경치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캠핑장은 어, 산 뷰나 뭐 바다 뷰 이런 경치를 본다기 보다는 그냥 조그만 양조 시골 마을을 볼수 있는 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시골 마을도 위쪽에서 보니까 참 운치 있는 것 같아요 야경이 그렇게 멋있을 것 같진 않지만 혹시 야경도 괜찮으면 제가 밤에 한번 찍어 가지고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 사이트 정치는 이렇게 모두 동일하고요 다음에 옆에 있는 A 사이트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사이트는 A3번 자리가 파세석 사이트고요 A1번과 A2번은 데크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A 사이트에서 볼수 있는 경치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치 쪽에서는 아무래도 좀 B 사이트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A 사이트는 데크 사이즈가 약간 좀 작은 편이고요. 그렇다고 뭐 너무 작은 것도 아니고 선화형 텐트 하나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A사이트 옆에 화장실 개수대가 있는데 개수대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개수대 3개에다가 전자레인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실, 샤워실도 꽤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어, 안쪽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음, 샤워실은 샤워기 4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좀 작은 편인데,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화장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화장실은 어 좌변기 두 개하고 소변기 하나 그리고 세면대 여기 구성이 되어 있고 어참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개수대하고 샤워실 화장실은 A 사이트와 B 사이트가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곳입니다. 다음 위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늘 캠핑장이라고 써 있는 구름다리를 지나면 좌측과 우측으로 길이 나눠지게 됩니다. 좌측으로 가면은 D 사이트가 나오고요. 우측으로 가는 분은 C사이트, E사이트, 관리동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좌측으로 D사이트 먼저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 사이트에서 보는 풍경이고요. D 사이트에서 보면은 B 사이트 전경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D 사이트에서 이렇게 구름다리가 있는데 구름다리로 넘어가게 되면은 C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아니, 구역이 C 사이트 구역이고요. 여기서 똑같이 차는 뒤에다 세우게 돼 있고 C 5 번은 옆에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데크, 사이, 데크 사이즈는 규모가 좀 크게 되어 있어요. 어떤 텐트를 치던 다 올라오게 되어 다 있습니다. 그리고 C 사이트에서 보는 풍경을 보시면 밑에 A 사이트가 이렇게 보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을 풍경 아까 A사이트하고 B사이트에서 보는 풍경보다 훨씬 더잘 보이고 뷰가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C사이트에도 D사이트와 공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화장실, 개수대, 샤워실이 있습니다 먼저 c 사이트 있는 개수대를 보면 은 어... 밑에 A 사이트에 있는 개수대와 동일하게 생겼고요 다음 샤워실도 샤워실도 어... 규모가 작습니다 여긴 샤워기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다음 화장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곳 화장실은 1인이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C 사이트에 있는 편의시설은 C 사이트하고 D 사이트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인데, 규모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이곳이 E 사이트 구역이고요, 데크 사이트고 총 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는 아 데크가 더 크네요 밑에 있는것 보다 이 사이트는 데크 사이트도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경치가 훨씬 더 좋습니다 밑에 사이트들보다 대신에 가격도 좀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 e 사이트에도 옆에 이렇게 화장실 건물이 있습니다. 화장실, 개수대, 샤워실 여기도 C 사이트와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 e 사이트 뒤쪽으로 이렇게 F 사이트가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F 사이트는 이렇게 철제 구조물로 해가지고 상단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이런 형식으로 데크 사이트가 총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뒤쪽에는 데크로 구성되어 있고 앞쪽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판에석을 깔아놨네요 그리고 제일 높은 지역에 있어 가지고 멀리 있는 경치는 좋긴 한데 가까이에 있는 경치는 이 사이트에서 막고 있어 가지고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A사이트부터 F사이트까지 모두 둘러봤는데 경치면에서는 이사이트가 가장 좋습니다. 물론 백크사이즈도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이사이트에서내려가다 보면 은 바로 옆에 이렇게 수영장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운영은 안하는데 언젠는 하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서 놀 때도 이사이트하고 e f사이트가 가장 좋은 곳에 대, 위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만족시키고 어느정도 경치도 만족시키려면 이사이트가 e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게 관리동이가요 관리동 매점이 있고 매점 옆으로 또 화장실이 있는데 관리동 화장실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동에는 샤워실하고 화장실이 있고요 화장실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은 1인 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각 사이트마다 화장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1인 사이트로 조성을 하는 것 같아요 다음 샤워실 아 샤워실은 잠겨 있네요 양주에 있는 한할 캠핑장 총평을 좀 해보자고 하면 은 우선 수도권과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따닥따닥 붙어있는 사이트 정도는 아니고요 난민촌 정도의 수준은 아닌데 B 사이트는 어느 정도 난민촌 정도가 될것 같아요 근데 B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어느 정도 간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뷰도 지금까지 캠핑장을 뭐 산속이나 뭐 바다 뷰나 뭐 이런 데를 다녀봤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큰 도시는 아니지만 작은 시골 마을을 볼수 있는 뷰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 개수대, 샤워실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조금 작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깔끔하니까 어느 정도 봐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최대 단점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돌아다니면서 다 느낀 건데 전 사이트가 모두 어, 나무가 너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사이트 앞에 이렇게 조그만 나무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가로수처럼 심어놓긴 했는데. 어, 나무 사이즈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늘이 하나도 안생겨 지금 A사이트하고 B사이트를 다시 보여드리면 그늘이 전혀 없는 거 보이시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어, 해가 넘어갈 때캠핑장 뒤쪽으로 이쪽 관리동쪽 뒤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관리동 건물 쪽만 넘어가면 은 전체 그늘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분전반은각 사이트마다 하나씩 있으니까 릴선은 그렇게 길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하나의 캠핑장 오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타프는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도치라이프의 도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